나와라 나라 안녕하십니까 이리티비입니다 자 오늘 통발을 던지러 왔습니다 오늘 통발 던지 장소는 수초가 왼쪽으로 발달되어 있고 여기 벽 쪽에 딱 있는 이런 포인트가 되겠죠 수초 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고기들이 숨을 장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지렁이 통발을 던져 볼게요 자 아, 이쯤이 좋겠네요 많이 시해라 총발 건지러 왔습니다,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돼요 어떤 물고기가 들어왔을지 뭐가 들었나?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? 오, 뭐야 뭐가 들긴 했어요? 여러분들, <웃음> 뭐지? 근데 몇 마리 안 들었다. 나와라, 나와라, 다 나온 것 같죠? <웃음> 오, 일단 우리 갈... 발견이 친구가 한 마리 잡혔습니다. 발견이한 <웃음> 마리. 어, 그리고, 신기해요. 여기에 버들치가 있어요. 버들치. 이야, 버들치다, 버들치. 여기도 버들치가 있네요. 버들치. 여기 토종 미꾸라지가 잡혀있네요. 그리고 여기는 수수 미꾸라지. 작은 건 수수 미꾸라지인데, 로 와. 어 여기 오, 갑다 스스미꾸라지 같아 미꾸라지가 <웃음> 이렇게 있네 신기하다 자 조심히 가요 우리 미꾸라지 친구 잘 간다